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까지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내리라는 거예요. 막 뭐라 뭐라 하면서 뭐갈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옥스포드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아무튼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 내려, 내리게 돼가지고 허습하고 일단 숙소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급하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에어팟을 충전하고 있었거든요 충전하다가 충전기만 챙기고 에어팟을 놓고 온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안 보여 아 그래서 지금 어플로 분실물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찾아질지를 모르겠어요 노 뮤직 노 라이프인데 멘붕이 완전 지금 아 근데 진짜 고장이 다 나가던 거라서 한2년반 넘게 썼고 그래도 그래도 원래 출국할 때 새로운 헤드폰을 사긴 했었거든요 근데 헤드폰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에어, 에어팟보다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쓸수 있는 데까지 쓰려고 이렇게 거의 맨날 썼거든요 아 근데 너무 멘붕이야 지금 시접도가 안좋아 시접도가 안좋아 시접? 오 어, 바람도 이렇게 불고 전화도 해봤는데 오늘 잃어버린 거는 내일 전화라고 그러는 거거 해요 내일이 평일인 게 다행이죠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타고 온 버스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어머. 기사님이 안 계셔 아 제발 이 버스가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기다려야겠어요 제발 저 버스가 맞았으면 좋겠다 에어버 찾았어요x2 에어버 찾았어 아, 그 버스 옆에 죽치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 어떤 관리하시는 분 같은 여자분이 계시길래 난뭐 물어봐도 되냐 아, 어, 여기 이 버스에 두고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했다니 여기 코너 돌아가면은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딱 봤는데 아. 그 아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나 오늘 물건 잃어버렸는데 하자마자 뭐 잃어버렸는데 물어보시길래 옐로우 에어팟이라고 했더니 나 그거 이미 파운드 했다, 찾았다, 고 찾아서 옥스퍼드로 가져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격해. 자,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노예 아파 라이프. 너무 신나. 식당이 7시 반에 문 닫을 거니, 때문에. here for the b a k e r l o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라인이 다쳤다 그래. 음, 다른 사람들 안나가서 기다리려고 했지. 이번에는 버스가 딜레이예요 오늘 무슨 날인가봐 진짜 지하철만 안 늦었어도 어? 그 에어팟만 안 잃어버렸어도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 이럴 때가다어쩌 아아 옆에 있는 보로 마켓이 나왔어요 이렇 치즈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식당이 있나 모르겠네 근데 랩 먹고 싶진 않은데? 제대로, 제대로 길을 잃어버렸네 오케이 okay. 갔다 진짜 빨리 나왔어 시킨지 한 10분도 안된 것 같은데? 볼때 이런 아까 거기 웨이팅 끝나고 이런 데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서 피자집 간 거였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이제 보여. <목소리> 여러분, 저 오늘 먼 날인가 봐요. 빈티지 마켓 보러가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 가게가 문 닫았어요 이미 너무 낡고 지쳤어 너무 나한테 화려한 것들인데? 지쳐서 눈에 안들어와 하루종일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힘도 없고 너무 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볼 정신도 없고 그냥 초음을 가려고요 진짜 운수 좋은 날 끝판아 끝판아 이거 제일 제가 아끼는 신발이거든요? 런스타가 똥벌. got e a h m n I t n I g o m e y I n e I got e y I t m e y I got m n t money. o t m e y I g t n e y o t money. I t m n y I g o m e t o e got e I o m n y g t o n y I t m e I got m e I o t m n e got o n e s I o I t m n e got m o I m n e y t m e y got e I o n e y m e g t o e y I o m n e y I t m n e g o m e I t n e y got o n e o t y I t I n e g m e g m y I n e o m e g m e I n e m g I n e t e o I t I t 겨우 찾아서 파라세타 물두개 먹었어요. 몸보신하러 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뭐가 있나 봐요. 가게 안 하신대요. 찍어야 돼. 다른 와인 식당 찾아왔어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육개장 예. 많이 얼큰하게 해주신요 지금 육개장이 네. 없습니다 많이다 만들고 있는데한 몇시간 걸리거든요 진짜요? 예, 김치찌개 맛있는데 김치 좀 얼큰한거 원하시면 김치찌개요? 예. 어... 순두부도 되게 맛있고 순두부? 근데 순두부가 배지라고 되어있어요예 고기가 이런거안들어 가는데 네, 베지 r 테리 n 김치찌개에 고기 좀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김치찌개로 김치찌 네, 많이 얼큰하게 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 김치찌개 혹시 밥나와요? 예찌개는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